를 만났어요. <웃음> 호텔에서 기다리지 더운데 네? 여기가 그냥 호텔 바로 근처에 네, 이런 베트남에는 이런 그 길거리에 이런 카페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여기서 카페서 단자을 먹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, 우리. 한양 마스코트 꾸요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페 비트남 카페 베트남. 자 베트남 커피라고 요 요거는 이제 카페스다고요. 색깔 보세요, 진짜 진하죠? 요렇게 맛있겠다. 오케이 모하이바 요호호호. 아 맛있어. 베트남은 길거리에서 파는. 이 커피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여기는 초등학교인가봐요 안녕 <웃음> 아애들 귀여워 그래서 애들이 지금 학교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뒤에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좋다 저기 다낭 다리 건너서요 두 번째 오늘 둘째 날두 번째 온 식당이에요 여기 이름이 되게 긴데 네. 여기 왔죠? 그래서 이렇게 와서 자 여기에 지금 제가 분짜를 먹으러 왔는데 노 분짜? 아 이쪽에 okay. 노 분짜 오케이 okay. 노 분짜 오케이 okay. okay. What they s e l this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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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와 저거는 8만 얼마네 아무튼 여기 식당에 사람들이 꽤 먹는데 저 고기에 뭐 이렇게 먹네 오케이 아 아무튼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자 분자를 파는데 를 네, 왔습니다 여기 길이 완전히 현지인들만 오는 그런 길이에요 여기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또 우리 다낭 마스코트 뿌이오를 따라서 네. 나 분짜가 먹고 싶다 했더니 데려 온대요 그래서 가게는 이렇게 생겼고 <웃음> 어, 우 일하는 여자가 되게 예쁘네요 응. 그러고 이건가? 이이식건가 네, 어, 가격은 진짜 싸죠 그죠? 네 양은 모르겠지만 분짜는 이렇게 만들고 스프레다 부어가지고 최신식 선풍기로 바람 날리고요 그리고 와 여기에 이렇게 제 고기도 있고 아 고기도 있고 음. 요거를 또 시켰네 이게 how much? Uh, 10 yeah, 15아 15. 요게 지금 750원 정도 오 진짜 싸다 이 아. 군자 곰, 뭉긋뭉, 곰 먹는, 뿌리. 여기 <목소리> 있는 오케이. 야, 뭐, 뭔, 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. 일단 네. 저거 먹죠. 자, 일단은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고기, 땅콩, 오이 등이 있고, 이거를 이렇게 쌀국수면 있고, 그 다음에 소스 좀 뿌리고요.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네, 이렇게 야채가 있어요. 위에는 파파야 좀 자른 거 하고, 그 다음에 땅콩도 좀 있고요.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거네 자, 맛있게 먹지 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. 막 너무 맛있다 정도 아니더라도 네, 좀 달짝지근하니 그 다음에 좀 살짝 맵게 네. 요것도 네, 조금 조금 상당히 맵거든요 네, 근데 매콤하니 좋았어요 뭐 언제 잘 먹고 목말라서 물 먹으려고 했더니 네, 여기 물이 길거리에 이렇게 <웃음> 있어요 네, 여기서 아래 컵 있죠 네. 컵에다가 담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여기 네, 요게 타다. 나는 타다라고 하는데, 여기 짜다라고 하네. 네, 저분이 저희 앞에서 먹었던 분이에요. 네. 그래서, 아무튼 저는 무지하게 잘 먹었습니다. 음. 네. 750원의 행복이네요. 네, 1 0 0 0원 행복도 아니고. 고기 굽는 거나 좀 볼까요? 고기는 저렇게 아주 약한 숯불에 천천히 저렇게 굽는 것 같아요. 냄새도 너무 좋고 이 베트남 고기 양념이 우리나라 그, 그 숯불 그 돼지갈비라고 해야되나? 네 그거랑 양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. 혹시 꾸요 덕분에 네. 또 새로운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네, 주인 아저씨 너무 친절해요 착하고 안녕하세요.